귀여워. 몰라.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. 아 m 보무잘무잘 다행히 행히 경찰이 지서 경찰한테 한테보어보여까 여기 터 그런 데다가 맡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뭐해? 나네. 베비! <웃음> <Baby>, 안녕! <웃음> 놀랐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얘가 뭐 안에 옆에 앉아 있어. 어. <웃음> 가 우리 집 강아지인가? <웃음> You're a cute e Due to COVID-19, our adoption process has changed to an appointment-based system. <목소리도> 방충망도 떨어졌어요. 아가 올라와요. 주인 찾아줄게요. 어우 이거 꼬지꼬지. 누가 주인인 것인가. 1시 꿀차례야? 고시고 옛날 고시가될라나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? 어디까지 들어와너 어... 어... 고 어... 이 어... 얘 수건으로 닦아줄까? 얘를? 응. 얘 상관없어? 상관없어. 오케이. 아이고, 뭐해 너. 뭐먹을거 있어? 먹을까? I'm e t Let's go up! o t r u Stay. <laughs> no, don't g i v m y Okay, stay. Stay. Watch out. i h e d h e d a n t t dog o u o t h i e e n e t r e you looking for a dog? No. no. Have you ever seen this dog before? No. Okay. No. <laughs> yeah. thank okay, thank you. 근데, 훈련은 강아지인데? 응, 있다. 근데, 강아지를 찾은 사람이 없어. 오, 다. 누가 보면 너가 주인인 줄 알겠어. <웃음> 너가 주인인 줄 알겠어. 괜찮아. 음, 응. 금방 주인 찾아줄 거야. 얘 허니가 차에 나가니까. Right. Oh, nice. <laughs> you. oh, that's okay. I don't uh, Do you guys want t o leash back? No, no, it's okay. No, it's okay. Okay, perfect. Please t t h t Alright, thank you. Yeah, you're welcome. Here. <laughs> oh, what you find? I d t k a i r try shampoo? So cool. a I r y shampoo? So l do.